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부터는 인공지능과 인간에 관한 여러가지 철학적 기술적, 사회적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먼저 기본 교재를 안내해 볼게요 어, 인공지능과 인간, 광문 함께 만들기인데요 이 책의 기본적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인간과 기계 관계가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기계는 산업혁명 이후 오랫동안 서로 불화해왔죠. 사실 이것은 인간과 기계 사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계가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배치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다시 예, 돌아보고 어떻게 재설정해야 할지를 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계의 중립성은 그냥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고려대학교 교양수업 인공지능과 인간의 강의를 위해서 쓰여졌는데요. 어, 이제 우리는 어 인공지능 논의를 어, 충분히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기술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 공통의 영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논제들을 어, 제 제시해보고 그제 토론하기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는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구성 적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공지능이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라 말하는데요. 인공지능의 윤리는 인간의 윤리 없이는 구현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용자와 사회 시스템이 인공지능을 타락시킬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윤리는 기술적이면서 동시에 문화, 운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 인공지능은 인간의 타자로서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인데요. 인공지능과 인간 사회가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면서 상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어, 이런 점에서 인공지능의 개발 과정은 인간의 주체적 참여 역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성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측면이나 관련 담론을 보면 어,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공지능이라는 이 새로운 존재로 인해서 사회문화적이고 존재론적인 차원의 재배열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주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한정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성찰을 어, 요구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세부 내용을 잠시 살펴볼게요. 이 책은 총 다섯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파트는 어, 또 여섯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이번 유튜브 강의에서는 그 중에서 여기 별도의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파트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크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인간과 기계는 반드시 경쟁해야 하나? 라는 그 물음을 던지고자 합니다. 또한 지능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도 알아볼 건데 이 과정에서 생명과 지능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할게요. 어, 또 생각하는 기계는 기술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주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기계가 협업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협업 또는 공동 생산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사실 인공지능 이전부터도 아주 오랜 동안 우리들의 철학적 타자였는데요. 그 모습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어떤 철학적 타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뭐 이야기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주제로 어, 생명 그리고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